되게 멋있다! 기억어 버드플라잉이라는 앵무새 카페하고 앵무새 운동장이 같이 있는 곳에 있는 곳. 지금 저희가 있는 공간은 앵무새 운동장이라고 하는 곳인데 앵무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뛰어다닐 수 있는 공간이에요 네, 뭐 윙컷 안된 아이들, 윙컷 된 아이들 다 상관없이 뭐 풀밭에서 뛰어다녀도 되고 날아다녀도 되는 그런 곳이에요 가로가 아마 31m... 공 어... 길이 31m, 가로 10m, 높이 5m에요 이류가 여기 공주같은 대형조나 뭐 금강이 이런 애들은 이제 마리당 만원이고 소형조, 중형조, 케이커, 뭐 카이큐, 뭐 인구 이런 애들은 마리당 8,000원이에요 저희가 지금 여기 카페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냥 음료수 마시면서 운동장에서 애들이 뛰노는 모습 혹시라도 뭐 물리거나 아이들이 다치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신 분들은 바깥에서 구경 아. 해주시면 됩니다 야! 너 뒤로 들어갔어! 귀여워! 꼬리가 <웃음> 예쁘쁜 올라 있으니까 좋아요. 꾸 좋아 우리 태식이도 날아봐. 안녕히 계세요. <목소리> 우와 태식이 멋있다. <목소리> 넘어가려고 오 가보게 거기 친구한테 가봐. <목소리> 어머 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<목소리> 집에 안 간대. 아 이상한데. <웃음> 근데 왜 그렇게 그러... 귀여워 나간... <웃음> 안녕 <웃음> 어이저 태식이 새끼 매달려갖고 내려오질 않네 태식아 이리와 어 빨리와 공주야 공주야 이리와 우리 공주 떨어지네 빨리와 식가 뭐해 이리 와 공주 아 너무 힘들다 빨리 와 얼른 오세요 대식이 얼른 오세요 이리 와